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정말 날씨가 확 따뜻 해지면서 저처럼 악건성 이신 분들은 건조함이 확 올라와 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저같은 악건성 분들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에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촉촉하고 수분감 넘치는 제품들 추천 영상입니다 맨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립밤 인데요 제가 진짜 여러 유명한 립밤을 다 써봤지만 이것만큼 좋은걸 진짜 못봤거든요 원래는 본품이 원형으로 생겼는데 저는 그거를 다 써가지고 샘플 받았던 것 같은 이 튜브 타입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진짜 거의 다쓸 정도로 정말 찐으로 매일매일 쓰는 립밤인데 보통 립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날에 발라놔야 다음날 효과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얘는 진짜 머리 말리기 전에 한번 올려놓으면은 각질이 진짜 빨리 불어나고 안에 이런 스크럽 같은 알갱이들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티슈나 면봉으로 한번 이렇게 밀어주면은 정말 때처럼 각질이 안아프게 다 벗겨져요 보통 악건성이신 분들은 저처럼 입술 상태도 되게 안좋은 경우가 많은데 얘만 사용하면 은 진짜 오분컷으로 되게 뽀송뽀송하게 립 메이크업이 정말 잘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치트키라서 이 립밤 진짜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는 핸드 크림인데요. 제가 요즘 우드향에 빠져가지고 되게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데 얘가 우드향 핸드크림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호불호 갈리지 않는 그런 향이랄까? 저는 이걸 벌써 두 통째 쓰고 있는데 패키지가 이렇게 엄청 감각적으로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예쁘고 엄청 고요하고 포근한? 근데 또 보습력은 진짜 좋은 핸드크림이에요. 근데 보통 보습력이 좋으면 끈적거리거나 잔여감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마무리감이 굉장히 실태해가지고 손이 진짜 저처럼 바싹바싹 바싹 마르는 건성분들이 수시로 발라주기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슬리핑팩인데요 제가 이거는 테스트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 돈으로 몇개더 구입을 해본 제품인데 되게 묽고 슬렁슬렁한 제형인데 수분감을 진짜 즉각적으로 빡 이렇게 채워주거든요 그리고 피부결을 진짜 부드럽게 만들어줘가지고 저는 자기 전에 진짜 잔뜩 올려놓고 자는데 그러면 은 다음날 피부가 진짜 반지르르한 광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수시로 잘 사용을 해주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어뮤즈 신상 쿠션인데요 이게 올리브영에서 사면 이렇게 본품이랑 비슷한 크기 쿠션까지 같이 주는 기획세트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저는 1 5호 내추럴 컬러를 사용 중인데 이게 되게 맑고 자연스러운 상하 베이지 이런 컬러인데 진짜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되게 촉촉하게 착 이렇게 밀착되는 쿠션인데 정말 원래 피부가 좋은 것처럼 엄청 매끈한 윤광 표현이 진짜 잘 되는데 보통 이런 촉촉타입 쿠션은 지속력이 진짜 안 좋잖아요 근데 얘는 촉촉한 지속력이 너무 좋아요 제형이 진짜 촉촉하기 때문에 피부가 막 당긴다거나 건조한 느낌이 1도 없어가지고 요즘 정말 잘 쓰고 있는 그런 쿠션입니다 그 다음은 클렌징 밤인데요 저희 같은 악건성 피부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클렌징도 오일 타입이나 밤 타입처럼 약간 수분감이 있는 제품으로 클렌징을 해주면 훨씬 좋잖아요 얘는 살짝 딱 보이는데 피부에 이렇게 올리면 이 체온에 진짜 스르륵 확 녹아가지고 되게 부드럽게 롤링이 되면서 피부에 자극을 1도 안 주고 모공, 피지, 메이크업 이런 걸 완전 싹 지워주는 그런 제품인데 해정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워터프루프 메이크업 이런 것도 한 번에 잘 지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씻어냈을 때 마무리감이 정말 촉촉해가지고 이제 세안할 때 많이 건조하신 분들한테 되게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금 같은 환절기에 저 같은 악건성 피부들이 쓰기 좋은 촉촉 제품들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